로비 볼륨, 대화 볼륨, 명중 볼륨 익히면 되요 로비 볼륨을 내가 줄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없죠 네 효과 볼륨을 줄여야 돼요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하 유하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네 이번 3시즌에 대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어, 자, 이제 로비, 로비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유튜버이시자 시청자분이신 어, 블랙캣 누나의 질문이었고요. 어, 일단 현재 3 시즌에 뭐 바뀐 거 있는 대략 짧게 알려줄 수 있음이라고 이제 질문하셔서 되게 짧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템 누르시면은 이벤트로 가시면 보가나 모른 쪽에 푸셋 A, 푸셋 B, 푸셋 C가 있어요. 뭐그 다음 건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 로더우시에요. 로더우시 로드아웃이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장비를 여러분들 저장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바로 구입해서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이건 잘했어요. 이건 잘했어요. 이게, 그래서 슬롯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에 저장을 했고요, 지금. 뭐, 일단 이거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잘 패치했다고 생각, 생각이 되는 거는 탭을 누르시고, 포르투나 3로 진입하시면 이제 앱 선택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 샌즈나크레센트폴이나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지도 선택하신 다음에 보면은 왼쪽에 기하의 로드아웃 아까 제가 말한 프리셋 A B C 이세 개를 쓸수 있는 로드아웃 하고요 무료 오시리스, 무료 ICA, 무료 쿨로레프 로드아웃이라는 새로운 창이 창설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장비가 정해지는데 이걸 내가 사는게 아니고 이 오시리스나 ICA나 폴로레프 패션에서 지급해주는 무기예요. 이대로 그냥 시작하면은 시작해서 갖고 나오면은 이게 제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똥총만 주는 줄 알았는데 어젠가 제가 일부러 폴로레프로더우스에 제가 메이스토롬 받을 수 있게 어 있더라고요. 메이스토 메이스토롬 하고 초록 색깔 주사기.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안 받았어요. 어좀 박제 있어가지고 뭐때에 박제 있었냐? 그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거 설명했죠. 이제부터 원래 무기 그냥 K 파편만 있으면은 제가 7만 얼마 있잖아요 이 돈만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사는게 근데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뭐냐 물터포트샵에서 가증권이 있어야만 살수가 있어요 보이나요? 등급에 따라 가증권의 개수가 또 달라져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거든요 일단 장점부터 말할게요 장점은 퀘스트를 정말 챙기고 퀘스트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보완이 돼요 퀘스트를 무조건 깨야지만 1일, 1일은 뭐 혹은 캠페인 퀘스트를 무조건 깨야지만 가진권을 주는데 이걸 이제 필수적인 절차로 안, 그 그러니까 안하면 안 되는 안하면 무기를 못 얻어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그런 시스템이 추구가 됐어요 어. 네, 이게 일단 장점이에요 퀘스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단점은 저같은 경우는 1시즌, 2시즌을 어.. 딱히 퀘스트.. 레이드 부분까지만 하고 안했거든요? 전 퀘스트 기능을 겁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두고두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몬스터 사냥을 통해서 뭐라도 골판, 뭐라도 살점 또 뭐.. 크러셔의 가죽 혹은 크러셔의 머리 뭐 이런 거를 저는 파밍 해가지고 무게 패션 레벨을 올리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7레벨에 써있는데 이게 팩션의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내가 파밍한 아이템들로 이렇게 파, 판매를 해가지고 경험치를 쌓, 쌓아서 올리거나 혹은 이 NPC한테 말을 걸면은 미션을 깰 때마다 주는 FP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팩션 레벨을 올리거나 well.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자세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도 안해보신 분들을 이게 원래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잠금되 있죠? 잠금칸에 팩션 레벨 9에 도달해야지만 풀린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7레벨이 9레벨 찍어야지 페이지 랜서가 열리는거고 그걸 열어야지 24,000원과 함께 가전권 5개를 주면은 이 랜서 하나를 살수있는거예요그러니까솔직하게 말해서 호불호가 겁나 걸려요 그냥 간단하게 몬스터 죽여서 몬스터 재료를 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샀던 1,2시즌 2시, 때와는 되게 다른 시스템이 지금 개편이 된거예요 저는 이게 좀 불만이 커요. 당연히 캐스트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와 이제 사람들 무조건 캐스트해야겠네? 이거니까요 그쵸? 근데 또 이런 면에서는 좀 걱정할 필요, 필요가 없는게 원래 1,2시즌 때 있던 보조 임무가 있어요. 보조 임무가 보면은 어.. 움 중간? 어려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이게 단계마다 주어지는 보상의 혜택이 달라요 확실히 어.. 이것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게 무조건 단점이라고 볼순 없거든요 이게 한번 얼음.. 어룸, 얼음을 한번 깨버리면은 서른한개의 가진권을 주니까 애매해요 그냥 애매해 계속 그냥, 그냥 로스타크 게임같은 약간 숙제가 생긴거예요 그냥 무조건 깨야되는게 <웃음> 갱신까지는 어차피 2시간 4분의 시간이 니까 나쁘지 않은 가성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나는 아, <웃음> 그래서 저는 사이클 저블러 했었거든요 진짜로 진심 근데 저희 지금 방안은 아 이건 안 되겠다 아이거 이거 말하면 안되겠다 어, 이건 저만 일단 알고 갈게요 아 이걸 이걸 얘기하지면 안될것같아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거든 캐스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에 또 어, 얍새비 이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용이 보장이 되면 은 올리겠습니다. كت